안녕하세요 동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철도의 탄생지 인천역에 나와있습니다 인천역 주변에는 차이나타운이나 또 월미도 같은 관광지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중국 요리를 먹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차이나타운 내부에도 당연히 다양한 중국집들이 있는데 너무 관광지화 되어버려가지고 인천 현지인들이 많이 가고 또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진흥각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중국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동무. 중화가 라고 써있네요. 중화가 중국 뭐 거리 이런 뜻인가? 방금 지나온 문을 페루라고 하는데 페루를 지나서 쭉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말 다양한 중국집들이 나옵니다 공화춘 청관, 영경, 차이나타운에서 큰 3대 중국집이 나옵니다 주말에 차이나타운에 오면 사람도 많고 또 중국집 앞에는 다 웨이팅을 하고 있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또 눈도 오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춥고 추워. 춥지? 영경 옆에 황제의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이런 문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눈이 와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중국에 온 느낌까지는 아니고, <웃음> 어, 여기 이제 삼국지의 그런 유명한 장면들을 벽화로 그려놓은 삼국지 벽화거리고더 여기저기 보여드리고 싶은데, 배도 고프고 추워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차이나타운에 있는 건 아니고 차이나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어,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 약간 하얼빈에 온 느낌도 나고 너무 춥습니다 지금. 여기야 어. 짜장면 박물관인데. 입장료가 천원 밖에 안해서 아이들이랑 오면 한 번씩 들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따뜻하다 밖에 진짜 추웠는데 여긴 진짜 따뜻해가지고 입장료 천원 충분히 쓸만합니다 여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랑 식사 한번 해볼게요 졸업식에 진짜 짜장면이 국룰이긴 하죠 자장면, 짜장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자장면, 짜장면 모두 써도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짜장에 관련된 이런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못 참겠어요 빨리 가야지 <웃음> 막 일부러 이 짜장면 박물관을 찾아서 인천까지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이나타운에 들려가지고 짜장면이나 이런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입장료가 천원이라서 부담도 없고 뭐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중국집 가는 길에 일본풍 거리도 있어가지고 또 의도치 않게 일본 여행까지 보게 됐습니다 일본 가옥들 같이 예쁘게 지어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쓰러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웃음> 술집 이름이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차이나타운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현지인들이 가는 여기 이제 중화루랑 지능각 이렇게 두 가게가 나오는데 저는 처음 지능각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만족스럽게 먹고 와가지고 항상 지능각으로 가는 스입니다 확실히 차이나타운에 있는 그런 중국집들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그 방동식 황수육이랑 크림새우랑 뭐가 더 잘나가요? 크림새우가 더 잘나가요. 아 그래요? 또 크림새우 소자 일단 하나. 네, 크림새우 소자. 네, 그거랑 칭따오 하나 주세요. 에이. 새우가 뭔가 이렇게 작아서 한빛에 쏙쏙 들어가요 그림이라 약간 살 찌는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가맣습니다 이만큼이나 가니다 사장님 혹시 짬뽕 한개랑 소스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응? 크림소스 짬뽕 한개랑 소스 조 주실 수있 네? 예. 주실거죠? 감사합니다 네. Oh, my God. 여기가 가격도 착한데, 양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침, 점심을 쫄쫄 굶고 왔거든요. 에도 배불러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 왔을 때 뵀던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사장님은 많이 편찮으셔서 아드님께서 가게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맛 같은 거는 전혀 변화 없이 정말 맛있고 올 때마다 크림새우를 먹어서 오늘 도 크림새우를 먹었는데 크림새우 사이즈가 딱한 입에 쏙쏙 먹기 좋게 나와가지고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잘 어울리고 또 짬뽕 같은 경우에도 제 불맛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얼큰한 불맛짬뽕이 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기 아까, 아까 걸어왔던 중구청 쪽 일본 가옥거리인데 중도달아놓 해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배가 뭔가 든든하니까 아까보다 좀덜 추운 느낌? 어 여기 카페 보요여 여기 예쁘다 여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했던 주택이 지금 이렇게 카페로 재탄생한 느낌이라고요 건강한 음료들을 썰어버리네 수제 배추차가 대표 메뉴라고 하네요 같아요혁 해장되는 느낌 배도 부르고 따따한 차까지 들어가니까 졸려가지고 <웃음> <웃음> 어, 잠들 뻔 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자란. 예쁘죠? 아, 확실히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쁜 것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게 인생의 낙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만 걸어오면 바로 이렇게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에서 간식거리로 뭐 공갈빵이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 먹더라고요. 전 진짜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잠깐 차이나타운 야경 맛만 보고 인천역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우 추워 짜이젠 <웃음> 어, 오늘 인천의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에서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에 가서 크림새우도 먹고 짬뽕도 먹고 해봤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쁜 카페까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 다음에 봐요 안녕